좋아하지 않지만, 그우리는 열차를 다루기 위한 그런... 일단은 그와서부터 그가는고 내용을 제 그냥 고 한번 때, 우리에게 말주는공고책이렇죠뭐인상하던데 그와서는 속도를 얻어서 이렇게... 동기적으로 나쁘게 할 것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... 동기적으로 이거를 얻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제는 생각. 그렇죠 꿈에 대한 정, 정의가 나왔고 자, 그리고 그거 어, 그거 있을 때에 비해 이거 있을 때에는 우리 생각한 행동에 대한 것도 있고 아 그리고 무엇이든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그 생각조차도 우리에 중요한 것과 굉장이분단이 있는데 네. 어, 이것전대부분 우리 꿈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. 꿈과는 연관이 되지 않는데요 아, 어쨌든 그 꿈이 우리의 깊은 전지의식을 나타내는 개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, 심리적인 요구가 도움이 될수 있는 스펀스 감성소나 네 네, 네, 감사합나다 네, 감사인가다 네, 감사 그의 메지 비내면서 공연들수 있고 펀감성나 와나가